사랑, 사랑, 사랑, 내 사랑, 이야 사랑, 이로군하내 사랑, 이야내 사랑, 이로다랑마 둥둥둥 내 사랑, 이야이가사이냐랑가랑이냐사이란 말이 당치 않소 옛날 초한쭉 진핑이가 사 바보를 잡으사고황금사만 무슨 금이 우오리까사랑이로군나네 사랑이야 그눈면 네가 오이기나 보다 없던 날 좋아지죠 지진그게치노택소리소여 <목소리도> 쓰그지 무슨 오이우오리까날사라내 간간 내 알쓰리로다 손마통통 내 사랑이야 이에 네, 그로이노를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이 당치 않소 대응은 사 심지어 이웃은 해당화 어디 되오니까 어? 그로이논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로이논네 무엇을 뭐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국뽕짓대 치르고 강릉 백축을 사르르 구워 반간지수를 덮어 일로불고좀만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들내 사실소 <웃음> 내 사랑이루다 아, 마도내 사랑이야 그러는 무엇을 먹으랴느냐 지금 <웃음> 탈속에 살구와 있으지모랴느냐 아니 그곳을내 사실소 그러는 무엇을 가지랴느냐 내게 좋은 생편 동무 사무를 사무를 세여 주야 나 아니 그건 둘 나는 지르 허둥둥내 사랑야 이얘 나도 너를 놓고 좋은 말을 하였으니 너도 나로고 를 좋은 말좀 하였다고 어디 어? 하여 봅시다 동둥둥 내 남군 어둥둥 내 수방 주여지로 돌아오세 여생이르로 운도흉용대력 부모시니 동반일구 대신이야 출석지진 보국 충신 사부도희어지니 사육이르로 운도 생주실을로 운도